우리가 뭐 이제 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바디턴 스윙이라든지 뭐 하체 스윙이라든지 암 스윙이라든지 여러가지 스윙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스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모 프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어깨를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파워는 하체를 이용할 때가 조금 더 편하겠지만 내가 좀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있거나 혹은 공이 잘 안맞는다거나 내가 초보여서 아직 스윙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스윙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혹은 상급자의 경우에도 이거를 응용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전보다 훨씬 더 쉽게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어깨예요 우리의 몸에는 셋업을 잡게 되면 정말 무수하게 많은 앵글이 생겨요 여기서 뭐 척추가 기울어진 각도라든지 이렇게 무릎이 밴딩이 된 각도라든지 혹은 셋업 때두 팔이 쭉 늘어지고 클럽까지 손목의 각도라든지 정말 여러가지의 각도가 생겨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바, 각도는 바로 이렇게 내가 셋업을 잡았을 때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연결되는 이 양쪽의 각도예요 단순히 어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와 팔이 조금 더 일체감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겨드랑이를 딱 조이고 타이트하게 좀 불편하게 스윙을 하지 않아도 좀쭉 늘어진 상태에서 양쪽 어깨와 팔뚝에 각도를 이렇게 좀 잡아주시는 거를 인지를 해 주신다면 에드레스 때는 누구나 이렇게 각도가 생겨요. 내가 힘을 주고 뻗히고 뭐 억지로 각도를 만들지 않아도 셋업만 잡고 있으면 누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각도가 잡혀요. 자, 이렇게 잡혀있는 각도를 셋업 잡은 상태에서 왼쪽 어깨와 팔뚝의 각도, 오른쪽 어깨와 팔뚝의 각도를 셋업 잡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앵글을 같이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왼쪽의 앵글과 오른쪽의 앵글이 양쪽으로 같이 이동을 해서 손목 코킹을 해준다면은 우리는 정말 더 쉽게 백스윙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앵글 모양을 그대로 같이 옆으로 돌려주시면 손목 코킹. 이러면은 양쪽 어깨와 두 팔이 같이 이동을 하면서 백스윙 때 조금 더 온몸을 같이 사용하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운 스윙 때는 마찬가지로 양쪽 앵글이 같이 이동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오른쪽 사용이 잘 돼요. 원치 않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때는 양쪽의 앵글을 같이 사용해준다는 라 느낌으로 백스윙으로 올라가셨으면 은 다운스윙 때는 조금 오른쪽의 앵글은 잡아놓고 왼쪽의 앵글만 움직여서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회전을 해주신다면 양쪽 앵글이 같이 회전하면서 코킹 오른쪽은 잡아놓고 지금처럼 왼쪽 앵글을 움직여주면서 클럽을 아래로 툭 떨어뜨려주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손쉬운 풀스윙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셋업 때 왼쪽의 어깨라인과 쇄골뼈와 왼쪽 팔뚝의 앵글, 오른쪽에 쇄골뼈와 팔뚝의 앵글 이두 앵글을 잘 사용하시면서 공을 치신다면, 혹은 이두 앵글만 이용해서 볼을 치신다고 하더라도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어깨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제 하체까지 쓸수 있는 그런 레벨에 도달하기가 조금 더쉬워질거예요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더 손쉬운 어깨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펌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